나의 고독한 기억 없는데 얘 누구지? 노란 머리? 안녕하세요. 돌아온 민스테일입니다아 제가 오랫동안 많이 자리를 비웠어요. 이익군 어, 유튜브 크리에이터였는데 저희 의지가 너무 나약해지고 많은 장벽으로 인해서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지 못하고 감기가 걸린 영상 이후로는 아예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감기 걸렸다 죽진 않았으니까 네 그냥 머리 색깔만 노래졌어요 감기 걸려서 노래진 건 아니고요 네 그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을 제가 비디오로 조금씩 조금씩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이널 컷프로를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브이로그 잘할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일이 일어난 거는 우선 가족이랑 함께 살다가 이제는 대학교 근처에 있는 어, 아파트에서 룸메이트랑 같이 살고 있어요 룸메이트는 다 하기가 달라요. 4년제 학사 과정은 이제 밝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편입을 위한 2년간의 크레딧을 채우기를 완성했습니다. 2018년 2월에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한국에서 1년 동안 공부한 크레딧을 가져와서 이번 년도 2019년 6월 에 졸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여름동안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10월 1일에 계약을 해서 주립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사실 오전 15.5분이거든요. 너무 졸려요. 저는 지금 일주일에 7제시간 알바를 하면서 16학점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은 연극 역사 수업이랑 영화 역사 수업, 이디어의 미학? 전월리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장달 시간이 많이 됐다 해야죠.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발피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유튜브 채널을 무대를 삼아서 언제마다 내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색깔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색깔을 찾았습니다. 모범적인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내가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답지 않았으면 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미국에 와서 내가 후회되는 저는 공유를 해줄 수 있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 중에서 유학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상영상도 만들어 올릴 테니까요 6시에서 거의 11시까지 5시간 알바하고 왔는데 너무 피곤해요 내일 네, 수업 8시 반이에요 지금 수업시간까지 6시간 반 남았어요 조금이라도 자야되는데 밤에 잠이 안오고 아침에 아침잠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표 짜는게 진짜 중요하고 근데 여러분 너무 무리하면서 일하죠? 이번 학기에서 내가 후회하는 점은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편입을 새로 했거나 아니면 신입생 같은 경우는 일하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일하면 은요 시간 뺏기고요.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남들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신입생은 약간 성취감 같은 게 있어야 그 다음 학년부터 계속 차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적을 내가 잘 받았을 때 쾌감이 있잖아요. 그 쾌감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일에만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 물론 일이랑 공부를 같이 병행을 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게 체력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다양한 게막 섞여가지고 거의 대부분은 학업이랑 일이랑 같이 병행하기 힘들어요. 왔다 갔다 교통 이런 거다 생각하면은. No, no. 지금은 단기적으로 내가 식당에서 일하니까 팀을 받지 좋잖아요. 사고 싶은 거 사야지. 예를 들면 카메라를 사야지. 근데 이게 돈이 자기가 쉽게 쉽게 벌게 되면은 소비를 하게 돼요.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일을 하지 않고요 학업에 한 번에 올인을 하거나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면 은한 일주일에 10시간 이내 하는 거를 추천해요 을 제가 지금 일주일에 다섯 번 일해요 몰아수목금 다 일해요 제가 중학교에서 워크스터디라고 해서 튜터링을 해요 한번 나갈 때두 시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소모가 아니지만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젠지는 약속하겠지만 조만간 이 영상 다음부터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던 영상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 고민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올릴 영상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느, 어 거부터 올려야 되는지, 최근 거부터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옛날 거부터 파고파고 들어가지고, 진짜 교과서처럼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지, 참아서 영상을 딜레이했습니다. 만약에 해외에 가서 브이로그를 찍으면 절대 영상 미루지 마세요 마세요 아 미루면은 진짜 어느 거부터 내가 편집을 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어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야야너 영상 안 올리냐? 아, 아 바빠서 바빠서, 바빠서 바쁘기 뭐가 바빠요? 이렇게 혼자 떠들고 핸드폰으로 뭐 영상 찍을 시간도 있는데 되게 거친 영상이었지만, 음,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채널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편집을 해서 올려야죠. 사실 근데 제가 그늘까지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제가 그 실천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영상도 지금 15분 넘어가가지고 그냥 저는 짧고 굵게 그냥 영상 찍으려고 그랬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